야, 죄송한데 <웃음> 저약 먹는 줄 알았어요. 맥주 입문할 때 보통 많이들 찾으시죠. 그냥 맥주도 먹기 싫고 뭐 과일 맛이 난다니까 좀 맛있을 것 같아서 많이들 먹죠. 어릴 때 좋아했거든요? 요즘은 그냥 맥주가 맛있더라. 과일 맥주가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지 않나? 인공적인 단맛?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잖아. 네, 서머스비고요. 마셔본 적 있어요? 서머스비? 이거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살때 대충 네캔 4캔 사잖아요. 네캔을살때꼭세개는 그냥 맥주를 하고 하나는 맛있는 걸 넣고 싶어. 그럴 때 무난하게 넣는 게 서머스비. 서머스비는 아시죠? 맥주가 아니에요. 음? 알죠? 아니요, 모르겠는데요. 뭘까요? 읽어보세요. 뭐야? 뭐라 쓰임만? 시 사이다. <웃음> 사이다? 사이다라고. 사이다요? 이거 애플 사이다의 종류 중 하나예요. 써머스비가. 아 진짜요? 맥주로 칠수 없지만 알코올이 들어 있는 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한번 마셔볼까요? 음. 술 음. 맛이 그렇게 많이 안 나네. 보통 맛없는 과일 맥주들은 알코올 향이 좀 세고 그 다음에. 과일 향이 나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안어울지는 어.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과일 향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어. 그래서 좀 쉽게 먹기 좋아요 써머스비 어. 처음 먹어봤는데 가끔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쓴건안 땡기고 살짝 취하고 싶은데 맛있는 게 땡긴다 그러면 써머스비 오늘 이후로 찾을 것 같아 요 이거랑 비슷한 거 애플 박스 있는데 애플 박스는 알콜 향이 좀더 강한데 이거는 알콜 향이 좀더 적어 어. 그래서 이게 더 맛있어 이거,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어. 남자애랑 이렇게 방거리 걸으면 좋다 남자애랑? <웃음> 어떤 머시이죠 아.. 뭐.. 있어요 어, 이겁니다아 걸으면서 이런 표정 좋아요? <웃음> 그 다음.. <웃음> 방금 달팽이관이 쭉펴졌다가 이렇게, 이렇게 다시 말아냈어요 벌써 최악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에델바이스 피치 피치네요? 피치? 너무 맛있겠다 피치는 이슬톡톡이랑 그 호로유이만 어, 먹어봤는데 진짜 많이 하는구나 난 진짜 한 개도 몰라 에들바이스는 기존 에들바이스가 파랗게 생겼어요 걔는 바닐라 향이 진짜 강해요 맥주에서요? 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추천해주기 정말 좋은데 한캔 이상 맛이 물려요 그 베이스로 마, 만든 피치니까 이건 더 물리겠죠 한번 먹어봅시다 그리고 얘는 밀맥주예요 밀맥주가 조금 더 부드러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깔끔해요 고소한 맛과 함께 복숭아 향도 들어와서 혀와 코가 즐거운 맥주라고 할수 있어요 아 역겨운데요? <웃음> 너무 역겨운데? 너, 너 어떻게 좀 펴라 됐지? 응 너무 폈다 근데 오케이 <웃음> 역겨운 이유가 뭐예요? 들어봅시다 우선적으로 냄새도 역겹고 맛도 역겹고 목넘김도 역겨워요 이거 왜 역겹냐고요? 맥주라서요 <웃음> 잠깐만 야 죄송한데 <웃음> 저약 먹는 줄 알았어요 <웃음> 와 그냥 혀에서 거부해 이거 어, 삼키면 큰일 난다 아까 상상을 했거든? 음. 복숭아, 와, 달겠다, 맛있겠다 하고 음, 입에 넣는 순간 그 약국에다 넣는 약 있지, 물약. 딱그 맛이야. 처음에는 어, 맥주다 하는데 뒤에 맛이 약간 좀 풍선껌 같은 느낌이야. 풍선껌을 혓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음. 불 때. 그때 그 향이 납니다 아까 써머스비에 비해서 진짜 맛이 잘안 나네요 아, 맥주의 본연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약간 그 불호 근데 과일 맥주 좋아해도 부러인데 들으셨죠? 과일 맥주 좋아해도 불호 에거라는 술인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편의점에서 팔거든요 얘가 도수가 2.5도예요 2.5도요? 네 맥주가 거의 아닌 셈이죠 써머스비가 4.5였잖아 그거보다 안 된다? 그 이유가 뭘까요? 얘는 왜 2.5도일까? 보통 맥주가 5도인데 얘도 다 얘는 칵테일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의 근본이 뭐야 자몽에이드 반이랑 라거 맥주 반을 섞었어요 그래서 도수가 2.5던 거예요 사실 반만 맥주니까 그래서 맥주 맛이 거의 안 나요 이거는 그래도 맛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향 좋아요 오야 자몽에서 확 난다 냄새가 일단 합격이야 자몽 맥주 맛 나는데 끝에 잠깐 자몽의 그 씁쓸함이 남아요 써먹스미랑 느껴지는 게 비슷한 거 같아 2.5인데도 맞아 음. 알콜도 느껴져서 난 오히려 좋은 거 같아 맥주의 고소 같은 건 없고요 맥주 맛이 약간 나고 자몽향으로 널 때려 죽이겠다 그리고 설탕이 좀 들어갔어요 너무 달아요 어? 맛있는데? 난난 아, 난 진짜 별로야 야 목이 넘기기도 싫다 이거 약간 자몽에이드의 탄산 좀 과한 아 진짜 솔직히 하기 말해도 돼? 응. 너랑 나랑 이렇게 술을 마셔 근데 너가 이거 자몽 이거 먹고 갑자기 나한테 키스하대 절대 안할 거야 하다가 으! 으아! <웃음> 머스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쏘마수미> 가져와! 머스위 <웃음> <쏘마수미> 가져와! <웃음> 맥주 못 마시는데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? 그러면 은 추천드립니다. 자몽을 좋아하면 자몽맛. 다른 맛도 있어요, 이거. 무슨 맛? 기억 안 나요. 자, 이건 호가들 로즈라는 거예요. 호가든 이건 알죠? 아주 유명해요. 호가들은 알아요. 전 이거 처음 봐요. 비싼 인스타 감성 브런치 카페에 가면 네. 맥주 칸에 호가들 로즈라고 딱 시키면 그 병으로 된게 있어요. 그걸 딱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라고 파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참말로? 네, 그게 호가들 로즈예요. 얘는 라즈베리 맛이에요.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강한 편이에요. 어, 뭐야? 오색깔 어, 봐, 색 색깔, 색깔 너무 예뻐요.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음. 이거 맥주먹 거의 안 나요. 다 나요. 얘도 밀맥주예요. 부드러운 건가요? 부드럽게 넘어가는 편이죠. 맛없어? 무슨 맛으로 먹어? 진짜 맛이 없다고? 아 저는 제가 일했던 맥주 펍이 이거 있었거든요.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먹었었어. 아. 성분들은 좋아하는 편이지만 남성분들은 좀안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. 음.. 그럴 수도 있겠다. 네. 깔끔하긴 하다. 그냥 딱 반반 정도 느낌이야. 맥주 향 반, 과일 향반 느낌. 음. 자연스럽게잘 섞인 것 같아. 음. 그럼 자연스럽게 음. 약간 섞여가지고 음. 왜 그러지? 내가? <웃음> 아, 지금, 지금 뭐 하신 거예요? 지금? 아, 진짜, 죄송해요. <웃음> 순위를 매겨 봅시다. 이게 제일 과일 음. 향도 나고 알코올도 적당하고 음. 그다음에 이거. 이건 맥주 향이 너무 강해서 꼴등 오늘 주었습니다. 저 진짜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게요. <웃음> 야너 설마 <설명> 반대냐? <웃음> 유진은 지금 여기서부터 그거였잖아요. 저는 여기서부터 했다는 거예요. 아 진짜로? 진짜로. 이왕 마실 거면은 확실한 맛이 나는 써머스비랑 예거를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. 저는 예거가 제일 맛있었어요. 거가 정말 달달하긴 한데 얘가 그래도 맥주 맛이 조금은 나지 않았나 저는 얘가 제일 나요 서머스비 맥주가 아니라서 네. <웃음> 과일 맥주 마셔보기 대성공 머스베는 같이 뭘마시나요아 남자예요? 이걸 들고 아 남자애는요? 남자는 보통 블랑 음. 블랑 많이 먹어요 저 블랑 좋아하는데? <웃음> 어 혹시 그때? 그 어, 남자? 그때 그 여자? <웃음> <웃음> 그미야사거리 어, 사번 출구? 어, 그, 회색 코트? <웃음> 이거 뭐죠? 원한테도 이렇게 안따라줘요뭐 <웃음> 하잖아요 지금 제 사랑이요. 에제 어, 사랑이라면, 정말, 형편없네요. 정말 <웃음> 형편, 없네요 정말 형편없 n 딴딴 따라 t <웃음> 딴딴 투 t t a n 아 무슨 소리예요? 버블팝 아, 아, 아, 혹시 어 이건 가능하겠는데요? 제 목소리 당신 춤추는 거 가능하겠는데요? 아, 어네 아, 조만간 여러보는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